네, 김성규에서 그 김영권으로 아나가 미들도거쳐가는 거죠 아나가 시작만 좋았지 지금 그 이후에는 우리의 흐름이에요 어, 자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공간만 보이면 두 명이 롱패스나 공간을 통해서 이제 갈 거거든요 치고 치김공란 권창훈을 받는데요 다시 황인범이 가슴으로 정우영 황인범 머리로 김구란 <목소리도> 황인범 지나치고 <목소리도> 정우영에게 이어집니다 아 너무 좋아 잘 봤어요 제대로 밖에 정 병, 여기서 자, 손흥민을 집어야죠. 손흥민을 집어야죠. 손흥민 봅니다. 손흥민 받았어요. 손흥비 손흥민, 버어내는 타라. 다시 한번 코너. 한 번의 코너 킥입니다.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충경기보다더 이상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도소 경기장도 여기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몸이 좀더 가벼워 보여요. 많이 이제 경기 체력이라든가 경기감보다 더 올라왔습니다. 보다 양쪽 사이드의 공간이 많 나고 있거든요 선수가 그러니까 1대1할 때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. 소브이 직접 올릴 것인지 본창으로 활용할 것인지. 이번엔 바로 올라옵니다. 아. 짧게. 아. 속는데상 머리 먼저 맞았고요. 또 올라가 다시 번창 쪽에 이쪽으로 정예기 서에게서흥민서파 시도 수비 명 사이. 자,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뜸어지다 보니까, 하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맞추려고 두 명, 세 명씩 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박스에 사람이 부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네, 손흥민 선수에게 마크맨이 붙으면 붙을수록, 우리의 다른 동료들에게는 공감이 나죠. 그렇죠. 저, 저, 저 초반에 굉장히 유익해봐야 되는 장면은 뭐냐?